저는 흰색 깔예 아, 벨트, 벨트 안가져왔어 어 음. <웃음>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쪼리 신고, 통큰 바지 입으면서 여름스러운 그런 스타일로 해봤습니다. 네, 동영애 거 제가 뺏어서 신고 있습니다. 말도 없이 가져가 <웃음> 동영애, 나 이거 한 번만 신을게. 뭐 심을게. 어, 그냥 가아까지 어, 어, 기준제 안줄여주 깔끔하게 아, 잘 입는 것 같습니다. 장에 입는 것 같네요. 살짝 근가좀 뭔가 비슷 거, 그 바지랑 뭔가 만 봤을 때뭐 어울리는데, 유니폼 하나만 입고 쫄리신는것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웃음> 네. 형, <웃음> 이 파란색 선택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별빛이 어, 내린다. 저는 원래 좀 옷을 편안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조거 팬츠 입었고 위에는 제가 남색을 좋아해가지고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남색 티를 입었고 신발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네? 제가 가리가 짧아가지고 다리 가리면 더짧아보여 아, 제가 원래 파란색이나 하늘색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남색이랑 그런 계열 좋아해가지고, 이신발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차다일어나는 느낌이. <웃음> 편하게 잘입는것 같습니다. 그지요? <웃음> 이거 <아니>, 혹시 선배님들을 <웃음> 위한 같은 거야? 아니요, 아니요. 팬들을 위한. 팬들을 핫 위한 같아요? 아, 저뭐뭐하실지 생각나시죠? 좋아니다퍼 지하철 타고 왔어요. 자라에서 할머니가 사주신 건데 동의가 뭐라 하더라고요, 그상하을 어. 머니요 할머니가 예쁘다고 해서 사줬는데 어. 동의가 가 너무 다렇게말했어 이거는 파란색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요. 에 네. 어 처음에 운동 끝나고 들어왔는데 동영이가 진지하게 얘기해주더라고요. 가야 된다. 그래서 아 동영이가 저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또 소문 내고 다녔다녔구나 하고 생각하고 화난 마음 참고 왔는데 재밌었습니다. 1위요? 1위는 서준이가 1위인 것 같습니다. 꼴찌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네, 네 저도 오늘 저는 좀 저한테 많이 실망을 했지만 아... 좀 잊지 못할 하루가 될것 같고 오늘 그리고 다음에 한번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꼭한번더 불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저 1위는 솔직히 그래도 저인 것 같고 그리고 꼴찌는 꼴찌 도 약간 저... 저... 저, 저 <웃음> 이것도 눈이 꼴찌일 것 같아요 저. 저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여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할수 있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1등은 저 같고요. 꼴찌는 <웃음> 동양의그 밀리터리 패션이 꼴찌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문 들어오기 전까지 뭔지 몰라가지고 사복을 챙겨 보라는데 그걸로 뭐 할지 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좋은 시간도 만들어서 이렇게 찍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또 애들이랑 또 같이 네, 찍으니까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같아 그냥 다 거기서 거기 그냥 네 그냥 각자의 그냥 패션에 그냥 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근데 네, 거기서 거의 같어요 저는 그냥 가장 무난하게 입었던 것 같고 그냥 2등만 하고 싶습니다 1등도 아니고 2등만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일 잘 입은 것 같진 않은데 1등, 4등보다는 2, 3등이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4명 중에 제가 그나마 나은 것 같고요. 여름스럽게 잘 꾸몄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그냥 별 기대 못할 것 같고. 네, 근데 전 강민호 선배님만 저한테 꼭 투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뿌듯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가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편하게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동혁에게 말한 테러리스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꼴찌는 아닐 것 같고 저도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우기민 선배님만 투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환 선배님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백정현 선배님한테 투표하고 한번 받고 싶습니다. 아저 근데 이거 <웃음> <웃음> 수저 만약에 이거 사진 저두벌 입었잖아요 저는 꼭그 선배님들 그 사진 올라갈 거면은 전 그래도 첫 번째 걸 올려주세요 밀리터리로 이게 살짝 이렇게 오픈하고 가방 이렇게 해야 그, 그 포즈. 그, 네, 그럼 그 하는 그그 포즈? 네그럼그 포즈나 는아 그래도 이게 다 너무 무난해가지고 무난한 것보다 하나 튀는 게 뭔가 좀더확 선배님들이 봤을 때도 약간 좀 그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예뻐가지고 까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머리 한번 했습니다 저희 경산 헤어라고 영대에 있는 미용실이 있는데 어 거기가 엄청 친절하시고 정말 잘해주시기 때문에 여기 사장님 혹시 이거 영상 보시게 되면 은 그래도 살짝 홍보 아닌 홍보 했는데 무료로 펌한번 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이지? <웃음> 서준이가 서중이 뭐? 귀엽네 멋쟁이가 동영이가 좀 멋을 좀 아는 것 같은데 동영이가 노력하는데 그래 멋을 부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복원을 응. 해 노력했네 노력했어 항상 멋쟁이는 무조건 정영이지 <웃음> 아 무조건 동영이지 큰 걸로 근데 <웃음> 동영이 팬이거든요 동영이 <웃음> 동영이 <웃음> 무조건 동영이야 얘가아좀압겠어 <웃음> 네, <내가 와부치겠어. 웃음> 동영이가 재밌어 <웃음> 아몰라야 종아리 아니는불러야 <웃음> 다리 너무 짧고데잘 짧고 그냥 어중쩡하고 네. 덩어리 하나는 포수 그냥 삐 너무 싫어요 고아한 네. <웃음> 분이 특히 강민호 선수 표꼭 받고 싶다고 뭐, 포수 차분유기 포수 아니야? 동영아꺼부지말고 여부해 맞지요 아, 예. <웃음> 초등학교후배교요닥교 토닥교, 교토닥동 토닥교, 동닥교 토닥교, 토닥교, 토닥동토닥 2번 동교토닥동토닥이 토닥교, 토닥교, 토닥교, 토닥교, 토닥교, 토닥교, 토닥교, 토 하 s n o s e 먼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 뭐예요, 근데? 뭐 붙여야 될까요? 네. 1번! 동영... 동영이가 잘 꾸미려고 해요. 음... 아, 근데 너 또... <웃음> 동영이... 아, 먹자. 먹쟁 네. 생일뭐요 1번, 2번 중에서도 1번 차동영인가요 네. 음, 맛있 동영아. 무슨 일이야? 아... 저는 지금 육검 김현승 나는 정환이 아무도 안 찍어줄게 아형게 되면 안되네 또 정환이 정환이는 찍 있는데 울고 있는 형이 <웃음> 토치 않나요? 어난정환이정환이야나 음. 괜찮아? <웃음> 그,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 소중한 표 나도 괜히 이려가정하이 하려면... 이러면 될히미 저... 저... 저... 저... 저밖에... 뭐... 이... 이건 아끼는 뭐. 네? 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요 언제 언제 올라요? 와 빨리 50. 그런데 <웃음> <웃음> 여러분 나온 분은요? 정환이, 서준이, 버즈미. 그러니까 이게 웅남아인 <웃음> <운난한> 것같아데 <웃음> <웃음>